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구정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그 2023년에는 어, 무료채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던지 아니면 투자를 어,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던지 모두 어, 코인과 관련돼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다 대박으로 이어지는 어, 마무리되는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희망을 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국 소셜 매체에서 제가 어, 즐겨 보고 있는 어, 매체에서 파이코인과 관련된 어 mvp 지갑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천만 단위의 케바시가 이제 곧 도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포커스의어그 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조금 어,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크립토 랭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어, 각 기간별 한 주간 또는 한 달간 가장 인기 있는 코인들을 랭크를 매기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파이네트워크가 여기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어, 이번 주는 한 단계 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어, 가격적으로는 83.62달러 라고 하는 IOU 성격의 이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데 물론 어, 실질적인 어, 그 상장은 아닙니다 IOU 성격의 가짜 상장이긴 하지만 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 어, 코인을 파이코인을 몰랐던 신규 유저들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크게 올렸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점점 이렇게 그 파이코인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여기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오겠죠 나타나겠죠 자 우선은 그 여기 이제 어, 중국 매체를 소개하고 있는 이두 가지 건입니다 첫, 첫 번째는 mvp 지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천만 단위의 메스케와시 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 우선 지갑과 관련해서는 보면 현재 개발이 완료되고 있고 출시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소셜미디어에서는 1월 그 1월 1일부터 MVP 지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 매 주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다루고도 있던데, 이제 이번 주에는 MVP 지갑이 이제 곧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메스케와시입니다. 우선 케와시 부분을 좀 보죠. 자,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이제 원하는 값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자, 실명 인증이, 어, 동시에 천만 명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고, 다음 배치도 약 천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현재 지금 그 이제 이 1월 9일부터 시행된 2차 해커톤을 통해가지고, 보다 개선된 KYC와 그 다음에 어, 생태계 확장을 통한 D앱이 여러 개가 이제 탄생을 어, 하기를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3월 초쯤에는 우승 앱이 이제 가려지게 되고 어, 파이데이 때 어, 오픈메인넷이 도달을 하고 어, 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던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 관련해서 그 1월 21일 날에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1월 21일 날 공지를 하나 내놓기는 했습니다 어, 여기에 내용을 좀 캡처를 해서 보면요, 이와 좀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어, 보다 확장 가능한 케와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파이 케와시는 이제 전 세계 230여 개 국가의 어, 전 세계 약 92.6%를 나타내는 지역에서 강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간 검증 인력을 이제 자랑을 할 것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에서는 12만 5천 명의 유효성 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인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달에, 어, 100명만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1250만 명이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3명만 검증을 해줘도 한 달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수준은 금방 도달을 하겠죠. 요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또 또 다른 이제 1250만명 해서 석달 안으로 이제 끝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데이터 값이라고 보면요 어, 그런데 이제 유성 어이 인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보다 더 빨라지기는 하겠죠 어, 부디 이렇게 좀 빨리 되기를 어, 희망을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MVP 인데 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평가하면 좀 제한적인 어, 생태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어,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이제 이런 유저들이 파이네트워크도, 어, 파이콘도 채굴을 하면서, 어, 케와시 통과가 된, 어, 유저들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 현재 지금 공식 집계된, 어, 유저는 3,5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어, 약 한, 어, 25% 정도인 약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어, 실질적으로 파이콘에 채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제 레퍼럴이나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유, 그, 이제, 그 레퍼럴을 보면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이제 채굴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어,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 이는 4년여간의 장기간의 개발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케화시라고 하는 부분도 뭐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피로를 느껴서 어 잠시 휴식기를 가지거나 또는 어 이탈한 을 유저들도 꽤나 어 발생을 했다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어떤 그 성과를 내는 코인이 마냥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한,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파이네트워크가 어, 이제 많은 생태계 확장이 되고 어,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오픈메인넷의 발표를 통한 정규 시장이 편입이 될때이 유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어, 복귀를 하거나 신규 유저가 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건... 찌 어, 현재 지금 거래를 보면, 어, 케와실 통과한 약 200만 명 정도의, 어, 마이그레이션 된그 값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 현재 이 지갑은, 어, 파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가지고 여기 지갑에 어, 문구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중국 매체에서 언급된 어, 그 MVP 지갑은 보다 더 확장성 있는 보다 더 간결한 지갑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미래의 파이 생태계 확장성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자 니콜라스 박사는 최대 10억 명까지의 파이코인의 유저들이 어, 만들어지게 유입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1억 명에 오랜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트리플 A라고 하는 어, 곳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보면 약 3.2억 명 정도가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어, 코인을 어, 관심을 어, 코인 어, 크립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이 되면 약 4.2억 명까지도 도달을 할 거다라고 갖고 이제 쪽 보고도 있는 거죠. 2022년이 크립토에 상당한 장기적인 윈터기가 왔고 현재까지도 일부 회복은 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윈터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가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이 다수의 이 4.2억 명의 대부분을 파이코인의 유저로 이제 또 유입을 하고자 하겠죠 자, 우선은 그이 MVP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좀 보면요. 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지갑이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앞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파이 브라우저 안에 있는 파이 월렛이 아니라 어어 어, 보다 좀더 간결한 방식의 지갑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그리고 어, 니콜라스가 그, 지난 시즌에도, 지난주에도 API와 SDK, Web3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토대로, 어, 많은, 어, 이제, 어, 좀 보다 좀더간결하고 어, 결제가 좀 쉽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방식의 이제 원렛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월 9일 해커톤을 통해가지고, 파이코인의 결제수단에 보다 좀더 간결성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와 부합된 이러한 월렛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현재 앞서 이 제한적인 제 생태계 P2P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방식 어, 또는 이제 기업과 유저 간의 거래 방식도 이 업데이트된 지갑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위상이 계속해서 이제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 실제로 이 기업들이 파이코인을 그 채굴을 하거나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어, 전략적으로 파이코인이 나중에 메인넷이 발표를 하게 되면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어, 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바이낸스에 만약에 상장을 한다 라고 보게 되면 이 눈치를 보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어, 바이낸스는 현재 그 상장과 관련돼서 언급은 피하고는 있지만 뉴스피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내는 바이낸스 자오창펑이 이제 어 많은 인 커뮤니티가 많은 인기 있는 코인들을 우리는 합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만큼 현재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눈독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메인넷이 발표를 하고 나서 어 바이낸스에 상장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죠. 자 이런 시나리오를 흘러가게 됐을 때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파이 코인을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MVP라고 하는 보다 간결화된 지갑을 가지고 활용성도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어, 라고 이렇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기를 기대를 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